우리나라에서 불경기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IMF. 지금은 그 시절보다 한층 더 심한 체감을 느끼는 불경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 15년 정도 흘렀는데그 시간 동안 열심히 기반을 쌓아오다가 대략 2년 전쯤부터는 위태해지더니 지금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강한 병 때문이다, 소주성 때문이다 하는 다들 잘 아시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을 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정부 탓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해를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크게 악의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그 대가를 잘 갖고 가는 걸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몇년 전, 저같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청천벽력을 맞은 부분은 급격한 최저시급의 인상, 그리고 주유수당에 대한 개념이었죠. 큰 기업들은 원래 주유수당이 존재했는지 모르나, 작은 동네 업체분들은 아마 주유수당이 뭔지도 몰랐던 사장님들이 수두룩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주유수당으로 인해 업무 생산 시간 대비 운영 지출비도 나가게 되니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곱해지면서 타격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죠. 피부 체감으로 목을 조이는 소주성 방향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 여기다 가진 자들에 대한 나쁜 편견을 지니게 하는 여론조성 등은 사뭇 작은 업체의 사장님들의 마음에도 피망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갑질하는 사장들도 많이 있었고 상사라고 막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저 성실하게 피땀 흘려 자신들의 업체를 꾸려가던 사장님들도 다수가 존재하는데 사장은 곧 갑질이다 라는 인식으로 단체로 묶여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의 속상함이 크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사회 분위기가 사장은 곧 갑질이라는 인식이 커져갈 때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러한 여론을 만들어가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곧 이러한 정책과 여론 형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속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나쁜 점만 계속해서 생각하다가는 점점 내가 하는 일에 집중도 안되고 하루걸 욕하고, 또 욕하고, 같이 욕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일상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도 내 인상이 늘 꾸겨지고, 일의 능률은 저조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생존과 직결되고, 하루하루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 또한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다만 그러한 한숨과 속상함의 도돌이표에 계속해서 갇혀있다면 일의 능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여기는 건 결과적으로 나 자신과 나의 업체를 망치는 일로 연결되니 외적으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자신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자영업 극복 두 번째 팁. 자영업의 본질은 전쟁터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사장님들, 혹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영업은 전쟁터에서 온몸으로 스스로 부딪치면서 경쟁이라는 공격에 셀프로 방패막이가 되는 업종입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탱크를 할수 있겠죠? 직장생활을 할 때는 내가 부서를 맡아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긴 해도 어떠한 일이 잘못 돌아갔을 때 가장 큰 책임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나 혹은 회사의 대표가 책임을 떠맡게 되듯이 보호 울타리에 놓여 있는데요. 자영업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게 되죠. 전쟁터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며 타인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다가 망했다 라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떨까요? 뭐 때문에 망했네? 안타까운 사연이네? 혹은 힘내라는 격려 등의 반응들이 있겠지만 냉혹하게 말하자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망한 것에 대해서는 위로나 격려를 듣긴 하지만 뒤딜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죠. 다르기 만해서는 직장에서 나올 때는 퇴직금이라도 있지만 자영업은 항상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돌진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만약 어떤 군대를 통솔하는데 적과의 교전에서 100% 승승장구는 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병력이 많다,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기본 조건들은 훈련이 안된 상대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일 수는 있지만 전쟁의 승리는 준비된 자가 확률적으로는 승률이 올라갈 수 있어도 항시, 항상 100% 이기란 보장은 없죠. 배수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돌진은 결국 나를 망치고 우리 회사를, 우리 팀원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요즘 상황은 필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황이 예전보다 여러 상황에서 어려운 변수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죠. 정부의 방향이 어떻든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하고 있던 간에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 놓여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불리하다고만 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점이 자영업자의 숙명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헤쳐나가야 할 심리적 여유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은 주변 환경과 외부의 압박이 있다면 그에 따른 나 자신의 변화를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지인이 중국 음식점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IMF 시절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장사하는 분들이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할 때는 그 당시 한창 치킨집이 뜨고 있으니 다른 업종도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오랫동안 중국집을 했는데 어떻게 직종을 바꾸냐?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단, 그분의 말씀이 절대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방식을 길러보는 편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였죠. 거창하게 업종을 완전히 바꾸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장사가 안되는 요인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편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들어올 수익구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 사업자의 주된 업무라 할수 있죠.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가 선장이 전혀 다른 크기의 파도를 만났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만 항해를 해서는 배가 뒤집히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같은 방식은 그저 고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장인정신, 숙련도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집이 필요하지만 경영방식이라든가 업무를 하는 방식 등 분명 손댈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프라인 전통 방식만 고수했다가는 온라인과 병행하는 업체보다 한발 뒤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다들 불경기의 사장님들 힘내시고 외부적인 상황은 언젠가 변화가 오는 흐름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현재의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